안녕하세요, 네, 비키니 선수 이예린입니다 애기를 키우면서 운동을 하고 레슨도 이제 간간히 하고 이제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꽤긴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를 했는데 그 무대에 대한 이제 감을 다시 익혀야 되니까좀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한 6개월 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. 제가 스쿼트를 10개도 못하는 거를 이제 보면서 슬프더라고요.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. 아, 내 몸이 지금 이 정도구나. 과거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져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지라면서 지금 이제 시합 준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압박과 이제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, 아기를 낳고 나서 엄마들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, 점점 이제 자기를 조금씩 잃어간다는 느낌을 받잖아요.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한것 같아요. 가족들한테 가장, 음, 미안한 부분이긴 한데. 어. 제가 이거를 하겠다는 욕심에 좀애기한테 소홀하지 않았나. 또 이제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좀 부모님들한테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힘들 때마다 좀 가족들 생각을 되게 많이 한것 같아요. 이제 몸이 회복이 덜 되고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.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었고, 그때마다 이제 가족들 생각하면서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그래도 10년 동안 해온 이제 저의 노련미나 이제 노하우들 같은 거를 조금 무대에서 잘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제 임신과 이제 제가 출산을 하면서 아 나도 이 정도인데. 다른 엄마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,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시합 준비에 대한 스토리나 과정을 조금 무대에서 표현을 담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 그런 스토리를 무대에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너무 권위 있는 대회고 전 세계적으로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게 조금은 높지 않나 그리고 이제 코칭을 받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입상권 안에는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본인의 수준 자체를 좀 낮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도 조금은 도전을 해보는 식으로 좀 권유를 하긴 하지만 선수들 자체가 좀 이렇게 아, 거기는 너무 세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 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출산을 하고 나서 예전하고 예린이의 몸이 근육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 시약 같은 경우에는 식단 케어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바디 컨디셔닝이나 이런 걸 전, 전부 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너무 잘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플 정도로 항상 무대에 백스테이지에서 서포터를 하고 있었고 관중석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무대에 올라가 있는 예린이를 어... 무대에... 아, 저 전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왜... <웃음> 왜 눈물이 나지? 좀... 밤에가좀 많이 남다른 것 같아요 내린이 스스로가 좀 상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끝난 뒤에 내려왔을 때 어,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 뭐 그런 말들더 많이 해주거든요 뭐늘 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이제 전부 다 보여주고 몸 건강하게 완주하고 잘 끝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 또 감사하고 끝까지 몸 건강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들한테는 항상 네, 좀 고맙고 미안한 마음 진짜 열심히 해서 무대에서 좋은 모습으로 네. 보답하려고 네. 노력 더 하겠습니다